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내가 한치 핵감물 사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로 물회를 좀해 먹으려고. 음, 시원하게, 더우니까, 시원한 물회. 요 야채는 다 이거 우리 저기 마당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골고루 마당에다 조금씩 조금씩 심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요거 야채가 조금씩 필요할 때가 있을, 있으면 그냥 뭐든지 많이 사서 조금만 쓰고 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마당에다 심어가지고 먹을 만큼만 이렇게 따오니까 너무 좋네요. 깻잎. 그냥 상추, 미나리, 후추, 오이도, 양배추. 얼큰하게, 이제 또 청양고추 좀 썰어주고, 야채가 좀 많긴 한데, 이거 숨 죽으면 얼마 안 되니까. 그, 뭐냐, 해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거 사용하고, 우리 미나리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야 돼. 마늘 좀 넣어주고, 여기 매실. 어, 매실이 게 새콤달콤하니까 좀 많이 넣어줘도 초고추장 만드는 데는 이게 좋더라고 식초 3배 식초 좀 새콤달콤 해야되니까 설탕도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고 깨그 다음에 참기름 후추 그리고 또 아사비. 여기 좀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좀부숴줘야 돼. 식초를 조금 더좀 추가해야 되겠네. 새콤달콤 하면 돼요. 이거 초고추장은.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국물을, 국물을 좀 많이 익게 하려면은 물을 좀더 부어서 뚱뚱하 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야채가 숨이 덜 죽어서 국물이 조금 덜, 부는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니 떠먹으면 맛있어요. 음, 날씨가 더워서요. 이렇게 시원한 한치 물회를 만들어 봤어요. 음.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네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면서 매콤하면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